요즘에 회 진짜 맛있어 물론 이제 자연사랑은 다르지 잡아서 먹자 웬만하면 <웃음> <웃음> 나도 그렇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경연 PC 오타러 왔습니다 작년에 11월 말에 무럭 외수지를 타가지고 아들놈이 48cm짜리 잡고 마리수를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8월까지는 탐사나가시고 5월부터 대공허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대공허 다운자 타러 왔어요 2020년 5월 3일 이물입니다 만조는 낮 1시 20분이네요 간조가 6시 49분 지금이 5시 11분인데 포인트까지는 한 30, 40분 정도 나간다고 하시는데, 어, 그러면 거의, 정말 끝날 물? 어, 그때 오히려 입질 받을 수도 있겠네. 큰 욕심보다는 아들내미하고 같이 가니까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하루 낚시하고, 좋은 추억 쌓고 가겠습니다. 협찬를 받아왔어요. 어, 밸런스 시클 훅? 방어 다운 샷 훅인데, 반응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날카롭다. 워터멜론. 어? 그 아니 워, 워터멜론? 아 워터멜론. 아. 자 워터멜론으로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다. 아들, 우리 출출한데 라면 먹어라. 이야 산삼 끝나면 짱이다 진짜 나. 어제 저녁에랑. 어? 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너, 너도 먹을 만큼 덜어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나 오늘 저녁이랑 마침 오늘 아침 안 먹었잖아 아... 아니 바닥 콩 찍고 성태야 살짝만 들다 생각하는 거 왼손으로 해야된대 그 대강원은 한마리가없는 그래서 언제 부를지가 몰라요 빛을 <목소리를> 잘하고 계셔야돼 안안 나온다고 안정계시고 놀고 계시고 물어봐야돼 열심히 하란 <하는> 말씀이죠 <웃음>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 아,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고 배달급 90달이 8 0달이 보이니까 음. 언제 어디서 부를지 몰라요 누구한테 부를지 음. 그렇지? 어디서 누구한테 부를지 모른다고 하시네 스르트 베르디타코 원래는 문어댄데 방어 다운 샷도 변명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은 바낙스 아폴로티탄 아, 손잡이는 튜닝했습니다 원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아, 점팔. 네, 이렇게 니다 고맙습니다 채비는 밸런스 시클 훅후 이번에 써보는 건데 4호 그리고 아라추 30호 채비가 기둥채비라서 채비 기둥줄은 라인 6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두껍긴 하죠. <웃음> <진해 봐. 웃음> 선생님 아들이야? 어... <웃음> 두 아드님들이 만났네. <웃음> 안녕. 아들 사이좋게 잘 지내봐. <웃음> 야, 우리 중에 한 마리 물을 것 같지 않냐? 우리 중에 한마리 물를것 같지 않아? 맞은거 같은데 그러게 죠 그쵸? 워터 계신거지 워터메아그러고왜다 옛날에도 낫다 보이던데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어? 무거울 때, 무거울 때. 투득하면 우러게. 어, 그래. 투득하면 둘, 셋 하고 전체 히 들어야지. 이따가 수심 깊은 데도 가신대 어. 아니, 이초 근데 왜 아빠한테 입질 없냐? 오토멜론이 아닌가?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물이 탁색이네요. 오늘 이물인데. 아니 선생님 기온은 따뜻한데 확실히 바다 나오니까 썰렁하네요 어? 오, 어들 입주 왔구나. 꼬리 먹었잖아. 어, 와이 먹었어. 광어였네. 아 그러니까 얘도 민감하면 꼬리만 딱 먹어. 아, 꼬리만 또 사모님 꼬리만 먹었어. 광어였는데. 그 불고, 예한 네. 번에 못 먹잖아요. 그렇지 못 먹으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무죠아 그래서 숏한 3초 정도 있다가 들어라. 아 네. 다시 돌아서 다시 무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 아 들었지, 아들. 어? 아 아빠도 핑크 들어야 되나? 내려. 네. 어 오, 아들 숏파이트 한번 받았어 그래도. 예 삼부장님 말씀처럼 한번턱 물고. 한번탁 물을 수 있거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거래 느낌이 땅때리지 서태깐투둑했어 약간... 꼬리를 먹어서 그렇구나 우럭은 꼬리 못 잘라먹어 이빨이 있긴 한데 저렇게 웜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못 잘라먹고 광어가 이빨이 진짜 날카롭거든 그냥 가보셔 그냥 가만요 그냥 어디요? 오 잡으셨나? 와, 빠졌다. 와, 빠졌어. 아, 눈들이 너무 빨라진 것어고 아니요, 선장님이 매의 눈이야. 다 와. 어, 핑크지? 아들, 광어 큰거 잡아봤어? 광어는 큰거못 잡아봤어? 아저씨가 너 농어, 농어 건지는 거 그거 한번 영상 본적 있어. 아이 어렸을 때. 아주 그냥 끝까지 해가지고 큰거 접던데. 전국한 배도 오고 그냥 다 모이는 구만이 일리 어? 저기 한마리 건졌나? 건졌다 저..왕선자 터졌어 어? 오 왔어 한마리 왔어 방어다 방어예 방어, 방어. 대박이에요. 7짜 대박 써이저고 와, 야 7차 7짜 아들 뭐 무슨 색인지 봐봐 7차 되겠어요 아 낚싯대가 이렇게 위인데요 빨간 펄? 바꿔줘? 빨간 펄이래요 색깔 신경쓰기 시작하면 한, 한두 끝도 없어 끝도 아니 끝도 없다고 자 이, 이거 저기 있다 아들 7자부터 대강어라고 하는거야 6자 이상 아니야? 아니야 7자부터 근데 대강어 시즌은 마리스 보러 오는 게 아니고 한방 도리로 오는 거니까 아유, 왜 빨간 펄일까? 사모작님 몇 센치요? 실전에 이야 yeah. 왔어 와씨 뭔데 바퀴어 저기딱 때리는거야 진짜 크다 오 낚싯대가 부러질라 그래요 오 비슷해 비슷해 <웃음> 이야 조금 작을려나 아들 봤지 6 5 정도 되겠다 어? 거의 출전도고이 어, 출자는, 출자 조금 빠지겠다, 조금.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발음배못 잡고.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 작년에 70, 72cm 잡았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진짜. 엄청 맛있어. 저 출자를 반판을 다 먹었어요, 애들이. 근데, 대강원은 마리수가 아니고, 한 마리 보러 온거야 한 마리. 큰거한 마리. 어, 마리. 조만한 거. 기록 세우려고. 기록. 많이 잡으려니내라 네. 그렇죠? 내가 최대로 큰 고기. 큰 거는 메달급도 나오고 매일 메달짜리. 진짜요? 그런 거 잡으려고. 자, 아들놈이 오목이 많은 놈인데 저는 응. 스킬이 있나 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목소리> 저놈이 바이라바 드리고 하면. 시컷 자고 일어나서 한 11시쯤 나와고막싹 올리더니. 우럭 잡으러 가서도 그래. 어복이 많은 놈인데, 저 애들 둘 중에 하나가 사과 칠 건데, 저거. 사무장님, 빨리 잡아봐. <웃음> 뜻대로 돼요, 그게? 아니, 선장님, 사무장님은 팀 아니에요? 가, 같은 팀끼리 이렇게 매기시지? 매기님은 좋아요. 아, 네, 네, 오늘 선장님은 것 같아요. 아니, 낚시 오, 오래 하시면 어복 진짜 없어져요 네 네, 낚시 네. 네. 2주 전에 그 동해 피으로 갔다 왔는데 여기, 여기, 여기 뭐 이렇게 나오고 저한테는 안 나오죠 알고 아, 보니까 그러니까 바지 만을안 입어도 되나? 아니지 <웃음> 왜? 비 오는데 아파도 지금 바지 입을까 생각 중인데 나 바지는 안 입어도 돼 왜? 아니, 근데 안 입어도 돼 우비 입어놓지 이제 이리 이리와 됐어 다들 우비 입자 어? 우비 바지 입어야돼 아아빠 혼난다고 에이. 아니, 너 입어야 된다니까? 응. 너 엄마 그럼 다음에 아빠 오라고, 온다고 하면, 엄마가 안 보내주면 어떻게하냐 어, 너, 너, 공댕이 다 줬겠다. 이거 봐, 여기 다줄잖아 여기. 그래, 괜찮아, 이 이따가, 비 조금만 잦아들면, 바로 벗어, 그냥, 답답하니까. 어복많은 아들 왜 못잡는거요? 아들 어복 많잖아 천상 우리 회 사먹고 가야될것같아 아들놈이 그냥 한, 한 마리 딱 때려야되는데 왜? 바닥이 투둑한게 많아 햇볕 찐다 해 뜨면 조항이 살아나 그냥. 아빠가 핑크로 한 마리 잡아볼게 핑크 아들 아빠가 위에서 한 마리 잡아갖고 올게 아들도 한 마리 잡아 꼭 잡아서 아빠 회맛을 보여줘야 돼. 못 잡으면 수학 백문제야. <웃음> 와, 이따 밥두 공기 먹어야지. 냄새가 그냥 끝내주네 진짜. 아. 히트! 와우! 핀다 휘지구인가 지구에요? 아왜 방송으로 돌리키죠? 그냥 헤매갈 자잖아 히트! 히트! 살살살살 살살 가보세요 아, 바라콰 <웃음> 삼장님 순전히 손맛으로 하시는데 아두 그릇 먹어야 되겠어 자? 아니 졸렇지 아니 그럼 잤어? 아니 아빠 나도 무시 못줘너 바꿨잖아 아빠를 무시하지마 네가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바꿔놨어 어 햇볕이 나니까 햇볕 나면 가장 유력한 색깔이 핑크랑 이 빨간 펄이야 어? 핑크랑 빨간 펄이 제일 색깔이 좋아. 자, 사무장님 칼솜씨 네. 부담스럽게 카메라 들이대고 있습니다. 별로 안 <웃음> <아니에요. 난> 부담스러워요. <웃음> 직업이 어... 이야... 장사도있었는 어... 그래서 그러신 가 칼솜씨가 칼솜씨? 거침 없으시네요. 왜 묻지 <웃음> 눈호강 입호강하게 생겼네 이야 모자 모자 어? 써야돼 네? 써야 또 이제 덥네 안경먹고 인상피고 아직도 물었어 안 아... 바르면 안 돼? 어 왜? 네? 너무 많이 타노 음.. 네. 이제 그만 발라 아니 이거 뭐 하얀거 풀릴 때까지 펴서 발라야지 예와 아들 꼭더 이렇게 줘? 어. 이렇게 줘? 잘 먹겠습니다. 무침회와 광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대가 좋거든 네. 히트 히트 졸업같다 어. 어? 광이 애다 네. <웃음> 광이 애다 광이 네 어. 웜에다가 참기름 바르셨나 진짜로 아이 야, 이따 초날물에 나올거야 오늘 좀 나올 것 같은데. 야, 넌 어복 좋다가 야, 너 아빠 저 앞으로 간다, 그러면? 와, 치사, 진짜. 아빠 치사해서 간다. 아들놈이, 나 꽝조사라고. 내가 옆에 있다고. 지가 못잡는데아나 진짜 치사해서 진짜 <웃음> 어 오랜만에 날씨 진짜 좋은데 땅땅 좀 때리면 좋겠구만 네, 되게 좋은 날씨에요. 오늘 바랍니다. 아, 내일이 월요일인 게 아쉽네. 사짜 사짜 오짜네 오짜 아들 오짜 하나만 잡어 선태가 반대로 되주셨다 이제 이쪽 자리에서 나올거라고 오우! 시크다 이거 오우! 오우! 와 드럭 드럭 드럭 이야 이야 육자 육자 되겠다, 육자. 어, 선생님 갑자기 막막 소도지네요. 난 말이, 난 말이. 아이. 이앞으 가고. 어. 그게 어디요? 조려 보세요. 어우, 육자. 선태가 핑크. 어. 그냥 끝날 때까지 핑크로만 해. 우리 아들이 저런거 한마리만 잡으면 우리 오늘 엄마랑 누나랑 포식할 수 있어 오, 어? 쇼파 이터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상태야 봉투를 바닥에 스치듯이 크다 <웃음> 사자 여러분 진짜 웜이 칼라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한대 끝도 없어요 멸치같이도 하는 이상하게 파란 저런 거에 나오는 선태요 이거 그러면 선실 들어오셔낙 근데 낚은만어 내가 지금 꽝 치는거는 뭐 상관없어 <웃음> 아니야 여기 앉아서 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 세상 편하다 아이 편하다 사모님영흥도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뭐지? 횟집 요즘에 회 진짜 맛있어 물론 이제 자연산하고 다르지 잡아서 먹자 웬만하면 <웃음> 나도 그렇 우리 아들 손맛 보여주러 좌대 한번 가야 되겠네 아니면 격포 농어 한번 갈까 뭐? 아, 타이러 가도 괜찮았었는데 엄마가 체험학사 아직 못 내게 하네 차라리 원트럭씨가더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한마리가어쩌고 재미없잖아 네에 아, 솔직히 이게 아, 진짜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백조기낚시 같아 어. 아, 진짜 오낚시 계속 잡아내는거 지아 맞아 한조초 후에 바로 채는거야 응? 2길에 뭐 오면 조초 어. 후에 채는거야? 그냥 입, 지금은 이제 입질 오면 천천히 들어 이렇게 천천히 입, 입질 오자마자? 응아빠 어. 오늘 봉돌를몇번 만져봤는데 아직도 수원이 차다 막판에 후둑할 수 있어? 후둑하면 우러들어도, 천천히 들어? 진짜 우럭이라도 있어? <웃음> 우리 우럭은 수족관에 있잖아 수족관? 응사 그래. 어? 먹어야지 <웃음> 너무 많은 우리 들 오늘 처음 꽝치네 대공어 시즌이 오픈이 됐습니다 지난달까지 탐사 출조로 다니셨다고 하고 7자 두 마리 보고 남 마리 6자도 있었고 뭐 면방새 사이즈도 있긴 했는데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항이 좋았고 다음 주? 다음 주쯤이면 마리수 늘어나다가 7자 8자들이 빵터지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 그 정도부터 꼭한달 정도 한 6월 초 중순 아들이랑 확률 좀 높여볼까 하고 왔는데 이 꽝조사 부자가 오늘은 오복이 아니었나 봐요 꽝이어도 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대물한방 잡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출조하시는 게 대광어 시즌에 다운샷인 것 같습니다 언제 입항하실지잘 모르겠는데 셋시 향해서 치닫고 있으니까 엔딩 아니 엔딩을 좀 해봅니다 아, 저희는 오늘도 아들 녀석이랑 카드채비로 광어 회를 좀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제 좌측에 사무장님이 서 계신데 광어 회를 굉장히 잘 드셔서 여쭤보니까 일식집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식 사장님이셨어요 그 회무침을 해주셨는데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매운 걸못 먹으면서도 끝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콧바람 잘 쐬고 맛있는 영흥도의 선상 맛집 체험하시러 개인 기록 경신 하시러 한번 들러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열심히 했는데 혹시나 하고 따라왔다가 <웃음> 대공어다 오셔서 쓴맛을 오늘 제대로 한번 보고 가네 <웃음> 아들 오늘 재밌었어? 꽝쳤잖아 그래 재밌어? 야. 네가막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맨날 잔소리 듣는 거 네. 아들님이 낚시꾼 만들려고 그다고 우리 아들 살 때문에 스트레스 주기 싫은데 다이어트는 조금 해야되겠다 아, 네. 응. 안받은 척은 하세요 아 그래 안받 술수범을 그래. 보여 봐 우리집은 윗물은 흐려 응. <웃음> 아니 이 선장님 3시 넘었는데 또 늦게까지 하시잖아요 한 번쯤 3시인데 넘었어 3시 아 우리 지난번에 그 3시간반 나간 데 있잖아요 어. 거기서도 3시 반에 대청했어요 여기 들어오니까 <웃음> 별이 또 있어 <웃음> 광어는 절대 들어 뽕하는 거 아니야. 물 속에서 뜰채질하는 거야. 히트 살살 살살 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살살어아살살 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살살 광호다, 송태야. 살살, 살살, 살살, 살살. 먹을 수 있는 거다. <웃음> 대박. <웃음> 야, <웃음> 야 먹을만하다 <웃음> 와, 대박. <웃음> 줄, 줄 눌러. 선, 선바 눌러. 어. <웃음> 대박. 선생님 <웃음> <나 지금> 인간. <웃음> <웃음> 아, 저, 진짜. <웃음> 야, 훌륭하다, 엄마, 5잔 넘겠다, 야. 아, 나, 진짜 <웃음> 아, 야, 아 이, 아, <웃음> <웃음> 거기서 아빠가 왜 나와요? <웃음> 야, 크다, 어성태야 와, 막판에 나오는구나. 못잔에 씨. 아, 나, 진짜. <웃음> 아, 나, 진짜. <웃음> <웃음> 와, 쓰러지겠네, <웃음> 진짜. <웃음> 야, 아빠의 그렇다 치지 만너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어, 그러네? 야, 그것도 사이즈도 커. 와, 성태야 소, 손만 끝내주지? 야, <웃음> 할만있 진짜 3시 47분에 접었네 아이 자식 나 되게 처음 이 자식이 광어선 맞을 봤네 아 그래? 그냥 어버곤 못 당하는거야 아 나도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아빠도 한번 유심히 잡았잖아 진짜 야 아빠는 72cm야 기록이 아씨 근데 왜 지금 그날그날 다른거지 아빠 옷보이 물어봤자 시키고요다 나왔네 되게 진짜 힘드힘이 진짜 힘들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예수고했어요더러오르 한마리 진짜 오면 좋을건데 이게 아이 그래도 저 녀석 아까부터 손맛 한번 못봐가지고 뚱에 있었는데 저 녀석 한 마리 잡자마자 얼굴이 확 펴가지고, 제 기분이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저 녀석은 저런데 꺾이네.